난이 액션 안녕하세요 우리는 산째입니다 산째류입니다 우리 여행을 계을 하다가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리안 집시 상자루라고 합니다 네. 저희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창작음악을 만드는 한국창작음악팀입니다 네 저희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한 종교적인 목적을 음. 가지고 떠난다기보다도 음. 어떤 저희 내면의 신을 찾고 또 음악적인 영감을 얻고 또 저희 전통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는 그 과정 네 여정을 저희가 떠납니다 이 무거운 악기와 무거운 생각들을 등에 짊어지고 하, 지렸다 네 많이 봐주세요 밍크해, 링크해 빨리. 네, 이상 코리안 집시 상자로였습니다. 아 대단하다. 대단하다,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에이 야, 끝. 망한 것 같아. 이걸로 쓸까? 아까 것보다 이게 낫잖아. 다시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래 그 네. 페이가 예. 앞 어, 옥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뱅 <웃음> 하던 그 성당이. 또 스... 사고쳤어. 왜? 네. 저도 사고쳤어. 네. 표 잘못했어. 표 잘못 써. 살아...